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은 늘 쉬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배우고 중급도 되고 상급도 돼서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초보왕입니다. 어,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자랑해 주셔야지 제가 더 힘이 나겠죠.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는 어, 멤버십 그리고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걸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인데요. 어, 이 스튜디오도 거의 일반 스크린 잘돼 있다는 그 방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에 정말 이 촬영을 위한 훌륭한 시설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곳에서 이병옥 골프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초보왕 아이언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알듯이 아, 긁어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긁어치기에서 진행을 했을 때 아이언 특집에서 특히나 하나 더 강조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그렇죠 왼손목을 고정하는 거였습니다. 왼손목을 고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을 긁어야 된다 바닥을 왜이 작대기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지는 제가 늘, 늘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손목 각이에요. 손목,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펴진 만큼, 어, 요 깊이네? 막 눌려 있으면, 어, 요 깊이네? 그래서 이 손목이 바뀌지 않아야 우리가 일정하게 바닥을 긁어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들도 워낙 이골나게 연습을 했지만 실제로는 왼손목을 인디케이터로 사용을 해서 그러한 깊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타겟팅이죠.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면, 어, 초보왕 또는 뭐 옥선생, 이병 골프 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윙 보다 더 중요한 건 골프다. 골프는 타겟과 소통하는 게 골프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윙 형태를 하건 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앞쪽을 봐 가지고 공이 앞쪽으로 날아가게 쳐라.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또 왼쪽으로 갔네. 그 우측으로 해가지고, 좀 출발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타겟 쪽으로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같이 스윙하는 거는 뭐, 좀, 일단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분명히 뭔가 몸이 많이 움직이는 동작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우리가 타겟 쪽으로 치는 타겟팅을 하게 될 텐데 왼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타겟팅을 하는 방법 여기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가슴만 타겟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깨 어깨 치는 방법도 있지만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가슴을 그쪽으로 쭉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우측으로 밀렸지만 우측으로 밀렸을 때는 내 가슴이 우측을 향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손은 정타를 치기 위한, 그러니까 왼손의 각도는 정타를 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고,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슴이 돈다는 건 결국에 몸이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 쪽으로 보내는 동력까지 만들어내는 건내 가슴의 회전이다 해서 왼손목 뭐 그대로 유지, 백스윙,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정확하게 타겟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겟팅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치면 막탑 볼라고 나고 뒤땅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왼손목에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놓고 왼손목 그대로 아이 정도 압력을 유지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타겟 바라보고 그쪽으로 또. 몸을 쭉 돌려서 공이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두 가지 콤보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칠수 있는데 왼 손목을 꺾어놓은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백스윙을 해놓고 왼쪽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슴 스토리넘 이 흉골이죠 흉골만 돌아주면 얼마든지 좋은 샷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왼 손목 그대로 유지 그리고 백스윙 하고. 가슴 그쪽으로 쭉 돌려주면 타겟 쪽으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공이 약간 왼쪽으로 감겼다고 라 하면 실제로 임팩 순간에 손목이 무너져서 덮인 거고 그럴수록 계속 손목에 대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또 놓고 왼손목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쭉 돌아서 드로우를 칠 거면 오른쪽으로 출발시켜서 가운데로 가지고올수 있는 이러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왼손목 고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가슴을 타겟을 바라본다. 이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바닥 치는 건 무조건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치는 그런 동작보다는 훨씬 더 골프 스윙스럽게 골프 스윙스럽게 볼수 있는 자 고대로 유지해서 백스윙 들고 가슴을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 그래서 똑바로 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뭐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딱 돌아보면 그쪽으로 다 날아가니까 편하게 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오늘은 좀 컴팩트한 스윙을 만드는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점점점점 점점 이 기술들이 좁아져요. 뭐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뭐죠? 긁어치기 이후에 가슴 돌리가 기 됐다면 나한테 맞는 거리찾기죠. 그래서 거리찾기에 대한 훈련을 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가슴둘리기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